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력도하기입니다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길을 알려줬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험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테니 짧은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남자는 군대 가면 정신 차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딱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유병소 근무가 매일 있었습니다 근무 한 타임에 두시간을 위병소에서 서있게 되는데 이게 군대 속 정신과 시간의 방입니다. 두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경계 근무만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못해도 두번 많으면 세 번까지 서게 됩니다. 군생활 내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짬이 차오를수록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엔 제대하고 차 사야지 핸드폰은 뭐 살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근무 시간마다 불현듯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내무실에 있던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우연이 말이죠.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성공하려면 인문고전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나중에 뭐해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이 책이 방향을 제시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열심히 책을 읽다가 제대한 후에는 저는 대학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는데 1년 뒤에는 전자공학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수학이 하기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던 제가 이과로 전과한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성공이었죠. 네, 책에서 느낀 것처럼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사회복지학과는 취업 자체도 막막하지만 취업이 된 이후에도 월급이 적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복지가 안된다는 것과 부부가 사회복지사면 저소득층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바랬던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전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좀더 좋은 것을 취직하기 위해 다른 대학으로 편입도 합니다. 나름 공부에 충실했던 나날들이었네요. 편입한 후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딱한달 동안만요. 그 후에는 전공 공부를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대학 공부 자체를 놓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읽었던 책이 부의 추월차선이었습니다. 휠체어 탄 부자는 부럽지 않다. 부의 추월차선은 성공이란 길을 현실사회 속에서 풀어나갔는데 이 책에 따르면 저는 인도 내지는 서행차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인도와 서행차선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소름이 끼쳤죠. 내심 불안했던 가고있던 길에 대한 막연함과 제가 원하던 미래상을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엔 취업을 위한 공부는 때려치우고 창업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들어갔고 지원사업에도 도전해봤었죠.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폐기한 것도 있었고 실제로 MVP모델까지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냐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실패했냐고요? 몇번 했었죠. 아직도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원하던 성공과는 아직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에서 말하던 추월차선의 조건 아래에서 스포츠카를 만들고 있는 중이겠죠.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저의 진로를 극적으로 바꿔준 책을 꼽자면 바로 이두 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도와준 책들이 있었죠. 차차 이러한 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에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